자 저희가 메일라 왕국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들어준 결과 두번째 동맹이 됐죠. 아직 10개가 더 남아있어요. 10개가 더 남아있고 이제 좀더 탐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커다란 대륙이 하나 보이죠. 뭔가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왠지 왕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쭉쭉 이동해서 정차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먼저 들려가지고 뭔가 괜찮은 청사진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보다는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중심을 못 잡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걸좀 바꿉시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팬 있죠? 이 팬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나무가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이동해서 나무를 좀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구 대상 중에 그 리프트 중량을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 먼저 연구를 합시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좀 고통받는 게 많으니까 이거 먼저 연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최대한 챙겨주고 판단해 을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나무가 생겼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보죠. 어, 이팬을자 이렇게 지으면 고정이 되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여기 있는 건물들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이쪽을 어 일단 길을 만들어주고 이 뒤에다가 팬을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여기는 뭐 다른 건물 집어넣어도 되니까 어 일단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중심 문제 해결이 됐죠 각도가 고정이 됐어요 완벽한 밸런스죠 그래요 중량도 올라갔고 이제 속도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될것 같아요 제 속도가 해결되면 어 석탄 소모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먹을 것좀 챙긴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가면서 석탄은 캘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저희 기준으로 어디가 앞지 모르겠다. 이쪽이 앞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봅시다. 그래 여기가 앞이네.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음식 먹는데 아 음식이 필요한데 아 음식 다 채웠구나. 그럼 이동합시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부족한 재료들이 몇 개가 있는데 벽돌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거좀 챙겨주고 벽돌은 그냥 다 챙깁시다. 자 이렇게 챙겨주고 가다 보니까 뭔가 유적지가 몇개 있어요. 이런 것도 챙겨줘야 돼요. 최대한 챙겨주고 일먼먼데 왕국이 보인지 한번 볼게요. 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도 왕국이 있는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게 뭘까요? 석탄 소비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지금 먹는 거 소비량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석탄 소비량은 얘로 커버가 될것 같거든요. 얘로? 일단 얘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물 같은 거를 먼저 해결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도 왕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나중에 가고 자, 우리 목적지 저기 뭔가 건물 같은 게 있죠. 저거를 찾아 이동을 해볼게요. 그 전에 자 이런거 챙겨야겠죠. 중요한겁니다. 자 성유물 빨리 챙겨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쪽에 몰빵이 돼서 정리가 필요하네요. 자 보내고 보내고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추진 속도도 올라가면 소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만들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오이 나 아, 이렇게 합시다. 자 유물 다 챙겼니? 자 여기 창 챙겼고 여기도 챙겼고. 음 그래요 일단 이동합시다 자 물이 또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일단 이것도 챙겨야 돼요 또 가는 길에 챙겨 놓고 사람은 더 이상 고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 속도 빠르니까 좋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석탄은도좀 챙겨주고 쭉쭉 나갑시다 자 석역은 많으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오케이. 잠깐 여기 중단 아 여기 잠깐 정지를 하고 석탄 좀 채킵시다 먹는 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장 공간도 중요하긴 한데 소비 속도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 챙겼니? 음 아직 30개 남았고요. 이거 좀 풀로 챙긴 다음에 이동을 할게요. 자 보세요. 왕국 있는 거 같죠? 오케이. 행복합니다. 나 왕국이 있는 거 같으니까 자 이동을 하고 물은 분명히 왕국 주변에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동할게요. 자 저기는 어떤 왕국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도 좀 챙겨줍시다. 여기로 가야겠죠. 오케이. 자, 스탑. 우선은 음... 나무를 석탄으로 변환시키잖아. 이거 효율성 좀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무는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저희가 공짜로 없기도 하고 어, 이거는 그냥 일단 내 두고 그 다음 에 해야 될거 저장 공간보다는 그 소비율 소비율을 좀 줄입시다. 아니면 이것도 아 이건 재개발용이네요. 재개발 그 옮길 때그 회수하는 자원들 올려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 마스터하고 그때 재건설해도 될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다 연구가 된것 같아요. 스토리지 이것도 문제인데 8시간짜리 연구면 뭐 해줄만 해요. 해줄만 하죠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줄만 하고 그래 8시간짜리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먹을 거 연구를 할게요. 아마 여기서 좋은 건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짧은 연구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블랙 포인트 볼까요? 헉! 농장이 있네요. 농장이 있고 램프 있고 윙이 있고 이거는 사람을 갈아 넣어서 중량을 올리는 거네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일단 그렇다 치고 다들 필요한 거죠. 다들 필요한 거니까 일단 내비 두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대요. 지금 보석 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퀘스트를 진행할 거고 일단 물좀좀 좀 챙긴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다 투입을 시켜놓고 이동합시다. 지금 진흙도 부족하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좀 구해놓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나중에 얘들도 위치 옮길 거예요. 아 이거 건설... 내가 잘못했나?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 나중에 재개발하면 되니까 자원 남아둘 때 너무 신경쓰지 맙시다. 자 됐죠? 이동할게요. 우리가 구야되는 해 위치는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니까 마음에 들죠? 팬스피드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빨라야 이것저것 탐사를 하면서 얻는게 많아지니까요. 한좀 챙겨놓고 자 저기에 거주지가 있고 어 잠깐만 유적지가 좀 많네요 이거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 퀘스트 위치인가요? 어 그런거 같아요 자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 보기 좋네요 이거 먼저 파견을 보낼게요 자 파견 보내고 일단 여기도 뭔가 있는데 일단 파견 보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샌드워커 샌드워커 그리고 자 음식도 하나 두개 정도 챙기고 나무도 좀 챙길까요? 그래 나무도 챙기고 지금 저희가 연구한게 하나 있죠 어디갔니? 자 패스를 만들고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죠? 없앨게요. 그 다음에 리소스 쪽에 보시면 차콜 히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유 인력이 없죠? 이거 좀 기다릴게요. 나중에 언젠가 사람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다릴게요. 다 구했니? 구했고 어, 그냥 데려갑시다. 얘들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와, 16개 다인데 행복하다. 자, 이쪽에 집을 좀 만들어줄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위치 바꾼다고 했으니까 자, 아 이거 미리 옮길까? 그 여기로 옮길까요? 옮깁시다. 얘도 옮길게요. 자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됐어. 그리고 이쪽에다 집을 지을게요. 됐어요. 자 자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에션트 루인 아 퀘스트에 관련된 건물이에요 잠깐만 칸티스 왕국이 어디죠? 아 제가 이쪽으로 간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었군요. 이런 <웃음> 나중에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도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칸티스 왕국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방향을, 제가 어떻게 본 거였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용량 늘어났죠? 그 다음에, 어, 이제 고민해야 될게 있어요. 먹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해야될것 같아요 자 이런거 합시다 이것도 할거고 이것도 할거고 차근차근 할게요 아 잠깐만 그리고 여기 길을 늘려놨으니까 뭔가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뭐였더라? 이 아이죠 이 아이 짓겠습니다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석탄을 아니 나무를 석탄으로 바꿔주는 건물이죠 음, 괜찮은 것 같아. 다 이렇게 합시다. 이 아래쪽은 거주 공간을 만들고, 위쪽은 산업 공간을 바꿀게요. 그래야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 끝나면 바로 잠깐만 점토가 모자른데 점토를 찾아야 겠어요. 클레이, 어디 갔지? 클레이? 이가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일단 퀘스트 완료합시다. 칸티스로 가서 아이고 칸티스가아니라 메일라였구나. 실수가 잤네요. 자 바로 이동할게요. 자 소비량이 1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석탄 소비율을 그렇게 곱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여기 방문했니? 방문했고 석경석경 서경, 서경 어떻게 할까? 일단 나중에 챙길게요. 아 보기 좋다. 그쵸?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퀘스트를 완료했죠? 그러면 아마 동행멘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동하면 별 문제 없겠죠? 자 이거. 최소 20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스카이포트라고 해서 하늘 항구를 만드는데 한 20개인가 10개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챙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빨리빨리 가져와라. 거의 다 챙길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면서 여기 있는 것좀 챙겨주면 되고 2층 건물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2층에도는 시간 있을 때 할게요. 왜냐면 2층으로 올라갈수록 재료가 덜 들어가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 자 나무 20개 그 다음에 벽돌 두 개죠. 아니 벽돌 열 개죠. 그리고 두 명의 워커가 두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거의. 이건 거의 맺은 거나 다름이 없죠. 아이고 사람들 또왜 이렇게 많아졌니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먹을 것좀 챙기고 오겠습니다. 멋지네요. 그쵸? 음 그래요. 자 다섯 다섯 정도 투입을 시키고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농장하고 이두개 먼저 마스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얘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할게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얘 먼저 진행을 무조건 하긴 해야될것 같아요. 소비량 줄이고 나서 으흠. 세 번째 동맹 응 음, 알겠다. 칸티스 왕국 매시간마다 나무를 준답니다. 지금 3개의 동맹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나무가 3개 생기죠. 그러면 석탄 만드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이동합시다. 바로 이동할게요. 그러면서 나무도 좀 캐주면 되겠죠. 잠깐만 아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나무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가면서 챙깁시다 사람들이 부족하네 왜지? 아 일단 이동합시다 나무야 나아도니까저 이쪽으로 가는거 맞죠? 네. 저기 뭔가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쪽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남은 재료가 점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점토도 좀 챙겨야 돼요 점토 챙겨주면서 이동하고 됐어요 네, 물이 부족해지는구나 물도 연구해야겠다 음, 좋아요. 어, 잠깐만 영원의 대장간이라고 그렇게 직격하면 될까요? 새로운 색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색깔 칠하는 거죠. 근데 저희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스, 지적인 도서관이라고 직격을 할까요? 음,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자, 이거 어디선가 본것 같은 문구에요 그쵸 일단 발견했고요 이쪽은 황량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일단 그렇다치고 자 이동을 할게요 헉 성물이 있어요 이런거 챙겨줘야죠 자 보내놓고 아 어, 저기 왕국 있네요 행복합니다 벌써 45명 정도 됐는데 어 이러면 저희 행복도 관리를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팬이 너무 가깝다고? 어 음... 나중에 위치를 바꿔줄게.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아마 이쪽일 것 같아요. 그또 옮겨줍시다. 상아, 다 만족 못하는 애들 어디 갔지? 뭐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이동할게요. 자, 물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물 채우러 가야 된다. 저희 어... 나무는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챙겨주고 석탄 남아돌고 이렇게 일단 이동합시다. 여기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예요. MT? MT리가 없잖아. 어 이건 좀 문제죠. 일단 물어봅시다. 아그로마즈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원래 도시 주변에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 뭔가 물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그로마즈 쪽에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펌프를 위치를 찾아서 고쳐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일단 그렇다 치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헉! <웃음> 물이잖아. 물이죠. 아 이거는 어떻게든 선물을 얻어서라도 해결해야 될 거에요. 아 좋은 게 있었네요. 자 여기 다 비어있죠. 그러면 자, 빠르게 이동을 합시다. 자 펌프의 위치는 저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에이션트 웰이라는 게 있죠. 고대 우물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쪽으로 가서 좀 물을 찾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지금 물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연구를 시켜야 될 해금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해금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성물들이 있구나 자 이런 거 챙겨줘야겠죠 그래요 물도 있죠 다행입니다 워커 보내고 확실히 난이도가 하드라서 그런지 좀 빡세긴 해요. 자,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다 끌어 모을게요.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여기도 사람 채워야겠죠? 오케이. 이제 앞으로 8시간짜리 연구는 미리미리 해놔야 될것 같아요 조만간 장기간 여행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챙겨오고 있죠 좋아요 이런거 일단 대기할게요 대기하고 이동합시다 또 이상한 데로 갔죠 <웃음> 그래요. 지금 자원이 급하니까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도 나무가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정말 기분은 좋네요. 꾹. 이제 갈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쪽 방향일 거예요. 만지 확인하고 오케이. 자, 이동합시다. 얘들 이제 만족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슬슬 고민을 해야 될게 있어요. 얘도 이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여기 자리를 왜 비우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행복해지겠죠? 아이고! 자, 다시. 팬이 여전히 가깝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녀석일 것 같네. 자 이동시킵시다. 길을 좀 만들어줄게요. 패스 아 여기 공간이 또 남아도네. 어, 나중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들도 나중에 위치 바꾸던가 그렇게 하겠네요 그쵸. 아니야. 아 이동해야지 이동. 여기로 옮겨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킵시다. 이거 옮기는데 자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하면 될것 같고 저희는 곧 여기 고대 우물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지금 자원들 은근 적당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죠? 오케이. 저 먹는 양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돼요. 고쳐줍시다. 자또진흙이 많이 사용됐어요. 나무도 부족하죠? 나무 좀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만 더 챙겨줍시다. 오케이. 자두 개의 왕국을 빠르게 섭렵을 한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것 같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나중에 얘 위치 바꾸던가 해야겠다. 어... 점토가 없대요. 근데 47개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물 연구해야겠다. 일단 건물 두개 해금 시키고 물 연구해야 되겠어. 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오케이. 자 아그르마즈로 이동할게요. 이동합시다. 아, 골든글러브.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고, 자, 위치야 봐야 돼요. 제대로 또 거꾸로 가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어, 물입니다. 자, 이런 것좀 챙겨주고. 석탄, 석탄도 좀 챙겨줄게요. 점토가 약간 애매한데 건물 몇개 지으면 점토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연구합시다. 2시간짜리죠. 이렇게 하고 점토 좀 가져갈게요. 물하고 이것저것 좀 챙길게요. 벌써 다 찼네요. 이러면 뭐 방법이 없죠 또. 합시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석영도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어, 잠깐만 여기 유적 있었잖아? 이거 어, 못볼 뻔했죠? 예, 일단 챙겨주고 이동합시다 자, 또 연구할 게 생겼어요. 뭐, 잠깐만요. 무슨 얘기죠, 이게? 아, 이렇게 두 개를 연구하면 아랫게 해금이 된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쓰읍, 괜찮네. 행복도 올려주는 수단이긴 한데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어, 욕망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 그래도 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한거 먼저 합시다 이런거 다 해금시킬게요 자 그리고 저쪽가서 퀘스트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늘항구 스카이포트를 지으면 여기서 20개 10개 빠지면서 또 동맹이 되겠죠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잠깐만 이거는 뭐지 이 파란색은 약간 좀 아슬아슬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갑시다. 저거는. 불안해요. 어디 보자. 자 스카이포트 찍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블루프린트 사야 되죠. 이 아이죠. 자 이거 구입하고 얘는 한번 고민해봅시다. 동력을 사용하죠. 동력을 사용하는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나무를 공짜로 얻으니까 얘를 써도 될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아, 워커가 들어가는구나. 아니, 워커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워커가 안 들어가는 걸 원해요. 일단 나중에 구입할게요. 그러면 이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건물들을 일단 지을 수 있죠, 이렇게. 볼까요? 아, 잠깐만. 이것도 집을 옮겨야 되는구나. 그쵸? 여기 집을 옮기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옮깁시다. 하나 둘그 다음에 이쪽에 램프를 만들면 되네요. 아 이런 용도였구나. 오케이 하아 이렇게 되면 좀 재설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재설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쪽 먼저 작업을 합시다. 이쪽 먼저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좀 옮길게요. 한 칸을 띄워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길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먼저 작업을 하죠. 음. 길도 만들어야 되네. 머리 아프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길을 만들고 얘들을 이쪽에다 옮길게요. 뭐 지금 옮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영향도에 들어가죠. 호잇! 여기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나중에 얘들 위치 바꾸고 이쪽도 그렇게 재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갈텐데 별일 없겠죠? 예스 좋아요 행복 행복 행복 자아 잠깐만 사람들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어 죽어다 집어줄게요 두명이면 되겠죠 오 좋아요 좋아요 보세요 아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동맹을 맺었죠. 아직 8개의 왕국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4개의 왕국으로부터 자원 제공을 받기 때문에 시간마다 나무가 4개씩 생길거예요 그쵸? 이러면 이거를 석탄 쪽에 투입 시켜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석탄 쪽이 들어가는 일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잠깐만 이거 좀 은근 기울었다.